오늘 3월 21일 화요일 중국 허베이성 싱타이시에서 또다시 규모 2.1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최근 허베이성에서의 군발 지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지진이 발생한 허베이성 싱타이시는 3월 11일에도 허베이성 싱타이시에서 규모 2.5의 지진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3월 2 1일에는 허베이성 청도시 웨이창현에서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지난달 2월 27일에는 허베이성 탕산시 구예구에서 규모 2.2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심각한 것은 지난달 2월 27일 허베이성 탕산시 구예구의 규모 2.2의 지진은 몇년 전에도 같은 곳에서 강한 지진이 발생했었다는 것입니다. 과거를 살펴보면 중국의 수도 베이징과 인접한 허베이성 탕산시 구예구에서 2020년 7월 12일 오전 6시 38분에 규모 5.1 진원의 깊이는 10km의 강진이 발생했던 지역이며 이 지진으로 탕산시에서 가까운 텐진과 베이징에서도 진동이 강하게 감지가 되었으며 베이징 철도는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 열차 운행을 중단 했었습니다. 또한 그후약 6시간 후에는 윈난성 귀춘현에서 규모 4.4 그리고 2시간 후에는 스촨성 아바주에서 규모 4.0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또 대체 중국 허베이성 땅 밑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 최근 허베이성에서는 지하 20km라든가 15km의 깊은 곳에서 뭔가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지반이 약해져 있을 때 강한 흔들림이 있으면 토사 붕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허베이성의 지진들이 우려가 되는 이유는 24만 명이 사망했던 1976년 탕산대 지진은 베이징과 지척거리이며 몇년전 허베이성의 규모 5.1의 지진으로 인하여 베이징 과 텐진의 피해가 발생했던 만큼 자칫하면 중국의 수도권에 큰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으며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동북삼성에 영향을 주면서 백두산도 영향을 받을 수도 있으며 탕산에서의 지진은 인근 중국의 원전들에도 큰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먼저 중국 최대 규모인 야오닝성 홍해노 원전이 인근에 있으며 산둥성 하이양 원전도 근처에 있기에 그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또, 또한 2020년과 마찬가지로 탕산에서 규모 5.1강진 이후 윈난성과 스천성에서 연쇄 도미노 강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이러한 일이 발생할 경우에는 산샤댐과 진사강의 댐들의 붕괴 위험 또한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담입니다만 2020년 중국 허베이성 탕산에서 규모 5.1의 강진이 발생하기 하루 전날에 한국 강원도 동해에서 규모 2.7의 지진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초승달을 전후로 하여 발생하고 있는 중국 허베이성의 지진은 지난달 2월 6일 보름달이 뜬 날에 발생했던 터키 시리아 대지진과 마찬가지로 달에 저주가 발생할지 우려가 커지는 상황입니다.